제가 금정역에 왔어요 금정역 오늘 네. 무슨 일할 거냐면 어.. 맛있는 걸 먹어보려고요 현교랑 같이 있는데 현교가 오늘 맛있는 데를 내려가준다고 해가지고 가서 같이 먹을 겁니다 샬롬 뭐 먹는 거지 우리가? 윤계동 껍데기 껍데기 아 지금 핫하죠? 그 SNS에 지금 인스타그램과 그죠 페이스북. 네, 페이스북. 아무튼 먹으러 갑니다. 오늘 현규가 맛있는 거 대접해준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올게요. 음식점 도착했어요. 바로 앞에 있네요. 매콤하, 매콤 그다그날음에다 제가 한번 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즈는 M 같은 그리 아이 근데 좀 e 게이렇게� i s r 이랬어 że on m e g 결정했어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는 영상만 찍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들 전 배가 아주 쿠퍼질 거예요. 그냥 제가 맛있게 먹고. 오죠. 자, 음, 아, 고거 잡아주시고요. 아 근데 다아 매니저 이번에 이게 한정껍데기 한정컵대기. 뭐요어 네. 이제 했던 명이나물 저먹어 응. 건데요. 한정컵대기만 응. 먹고 있습니다. 명이나물이랑 명이나물 맛있어요 아시죠 여러분? 명이나물 맛있어요. 아니 조심하지. A만 네. 는 건데. 명이나물 기는 게 명이나물. 위에는 항성탈이고 껍데기같은건데 맛있네 제가 원래 껍데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참기름 결합 진짜 밥 같이 먹으라고 한마디도 안하고 있어. 따로 찍느라고 한마디도 안하고 있어. 우리 환경부까이기 인생 하아다 뭐라고 도안 얘기 듣고 뭘어도좋아것는 아무래도 저는 먹방못할것 같아요. 뭐, 벌써 배가 금치잖네요 추가로두 개를 더 시켰는데 로슈가가로네가로 슈가로, 슈가가로 슈가로, 슈가로, 슈가로, 슈가로, 슈가로, 슈가로, 슈가로, 슈로 슈가로, 가지고가로 슈가로, 근데, 이가밥 대신에 먹면안 돼. 전체적으로, 쫄깃쫄깃한데. 고기들이. 이렇는데쫄깃이제이으이 우와,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거 수 있는 페이스 자 마지막 꼬들사 꼬들사 이것이 바로 꼬들사입니까? 네, 고대살. 그, 돼지의 부위 중에 가장 꼬들꼬들하다. 꼬대 그래서 고대살이네.